리상 고성의 야경입니다 이제 지금 밤이 되어서 리상 고성의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로 가고 있어요 계단을 너무 많이 올라왔더니 숨이 차네요 문찬궁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전망을 볼수 있는 데가 이곳은 무료고 제가 가는 문찬궁은 다른 한 곳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4로 시작하는 세 글자 짜리 있거든요 거기는 입장료가 4 0이아니라서 일단 저는 무료인 곳으로 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창궁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요하네요. 위에 호텔에서 전화하는 사람 목소리 들리는 것 빼고는 사람이 없어요. 와. 와. 와저 나무리 진짜 좋아요. 너무 진짜 크다. 와 카메라 안 담겨. 문창궁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 문창궁은 닫았고 문창궁 바로 앞에서 또볼 수가 있네요. 리상고성의 야경입니다, 여러분. 별로 생각보다 반짝거리질 않네요. 돈 내는데 가야 되라. 야경이 생각보다 보이는 게 없어서 내일 밤에는.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없는데 이유가 있었나봐요 그러면 일단은 숙소로 돌아갔다가 맥주 한잔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옆에 나시족 벽화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여기는 뭐지? 출집인가봐요 저는 이 동네가 굉장히 좋아요 뭔가 고즈넉하면서 주변에 산도 많고 저러.. 저기가 아마 돈 내고 가는 전망대인가? 내일 아니면 이따 밤에 저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족의 그림들 오, 여기 좀 앙증맞고 귀여운데? 심지어 이 친구도 귀엽게 생겼어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래 신이 신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요 아니야 왜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돌아가는 길에 망고를 뺏습니다 이렇게 해서 18, 18원으로 굉장히 잘할수 있습니다 수로 향하고 있는데요. 진짜 여기는 동양의 베니스답게 곳곳이 이렇게 다 수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여기 배 타고 이런 거못본것 같아요 아직은. 배 타기는 좀 얕다 물들이 다. 팩토리아 아울렛? 얼렛아얼렛도 있고. 잘못 들어온 듯 싶어요. 집에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쁘다 그. 잘못 들어왔지만 이쁘다